안녕 밥스리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이 어려워 예전에 찍어던 영상을 야곱야곱 올리고 있어 이 시기가 지나면 만난 집들 더 많이 다닐 수 있겠지? 이름이 닭발집이라 혹 해서 쫓아간 곳이야 간판처럼 메인 메뉴는 닭발 서울 노량진에 있는 닭발집 메뉴판에는 닭발과 그의 친구들이 있어 가격도 저렴하네 한 솥으로 끓고 있는 이 닭발들 어우... 먹어주세요 하고 있어 실내는 포장마차 분위기로 아주 정겨운 그런 곳이고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이 늘 붐비고 있어 벌써부터 시끌시끌하지 테이블이 똑같아 보이지만 4인석은 지정석이야 우리는 자리가 없어서 4인석에 앉아버렸지 테이블에 깔아주는 호일도 앞접시보다 편했지 근데 이건 왜 주시는 거예요? 앞접시라고! <웃음> 아... <웃음> <웃음> 기본 안주는 국물 오! 어묵 어? 국물 어. 다가리 네 다가리 위에 올라가 있지 데워먹는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약하게 약하게 아유 엄청 커파주알 오리알 아니죠 다가리입니다 이게 깃... 깊이가 냄비가 아니고 이게 뭐야 프라이팬? 프라이팬 깊이가 꽤 있어요. 프로닭발러의 어. 모습? 20대 때 포차에서 먹던 맛. 길거리 포차에서 먹었던 맛. 근데 별로 맵지 않아요. 살짝지근한 것이 아주 그냥 젊은이들의 입맛에 딱! 달고래 달인 점피리! 어묵 국물도 드링킹 드링킹! 콩나물이 들어있어서 시원했어. 심심한 어묵 국물 같아 아주 신이 났구만. 앉주가 나왔으니까 흔들어져야지지다져 음 특별하게 맛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웃음> 발골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웃음> 많이 흥물거리진 않은데 그래도 적당히 발골하기 좋을 정도? 주먹밥 닭발은 주먹밥이지? 오, 아까운 얘기.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 음. 오돌뼈나 닭똥집이랑 아니면 닭발 발룬거, 발린 닭발 뼈없는 닭발 딱벗어서 김치랑 싹 먹어줘야 정말 제대로 된공간인데요또쌔 발라서 이렇게. 닭발먹는 법칙. 손잡이부터 만들어요. 통뼈는 발골하는 맛이죠. 개인적으로 통뼈가 더 좋습니다. 우와 그 와중에 들어온 국창볶음. 곱창이 물론 많이 들어있진 않을 것 같고 no, no. 야채랑 떡도 보이고 곱창도 꽤 많은데? 엄청 많아요 오 곱창 꽤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실림동 스타일이 있고 꼼꼼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왕신이 스타일이 있다면 얘는 왕신이 스타일이야 만 냄새나요. 돼지 특유의 냄새 야채가 많이 들어서 같이 먹으니까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주먹밥으로 이불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준 다음에 떡을 일단 채끼고 주먹밥 이불 주먹밥 쌈이라고 하죠? 완전 자루. 오, 이거 맛있다. 나는 아, 좋아 음. 닭과 함께 볶아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소주가 슬슬 들어가는구나 네. 자꾸 닭발 특이해지는 애가 낫는데 거부감 드는 동기는 아니라서 응.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닭발들은 양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애가 전혀 안 나게 자랐는데 여기는 강하지 않아서 그런지. 닭발 무조건 손잡이부터 만들고 오늘 월요일인데 닭발 때문에 달려야 돼. 달려! 달려라, 달려. 소주가 계속 들어가는 월요일 밤, 국물 한번 마시고. 한번더 쌈을 싸 먹고 곱창이 끝도 없이 나와. c h a 뚜 안녕 밥쓰리요 반가워요. 뚜뚜 그거 좀 지겹다. 나는 밥부터 먼저 비빌 거예요. 왜? 밥 쓰리니까 아 <웃음> 어, 내가 점피니 밥안 비비는데 내가 아주 답답해 죽을 뻔했네 <웃음> 자아 이거 언제 이렇게 피고 있어? 난 그렇게 못해 어차피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그냥 이렇게 들고 먹는 거예요 하음 <웃음> 음. 음. 다른 곱창찜이 맛이 되게 강하다고 러면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음 21.3% 빠진 맛이에요 <웃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 <웃음> 짠 입안에서 도는 이 밥과 진로이즈백의 이 달달한 소주맛 아유. 소주 광고 아님 음. 곱창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와요 이거 봐요 오. 만족스러운 곱창이야 음. 가성비 대박 가성비 집으로 음. 돈 없는 학생들이 먹기엔 아주 좋은 것같아 아. 주머니 얇은 직장인도 물론이고 이렇게 하면 또 식감이 좋겠죠? 음, 음. 맵지 않은 듯하면서 매운 것 같은 이 곱창과 닭발. 음, 와. 제 몸뚱이가 매운가 봐요. 땀이 자꾸 나요. 뼈자국은 <웃음> 괜찮은데 몸뚱이가 매운 것 같은. 아, 옷 때문인가? <웃음> 아 음. 음. 뼈가 부족하다 아니 나는 뼈를 다 씹어 먹나? 닭뼈 정도는 씹어줘야 밥술이 아닌가요? 이있수 든다 아주 그냥 아 이게 맛이 비린내 나요. 닭발에 특유의 비린내가 있습니다. 음 만원짜리 맛입니다. <웃음> 근데 지금 요거 먹는 게한 30분 걸렸는데 다 찼어요. 월요일인데? <웃음> 월요일인데 만석이야. <웃음> 와 그래도 대박집입니다. 진짜 되게 신기한 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둘러보는데 남자 다섯 명 보여요 거의 90%가 여자예요 역시 닭발은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늑대들의 성질하는 음. 거 닭발집 음. 헌팅 어때? 들깨가루만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갔다면 더 냄새도 잡고 맛있지 않았을까 그런 근데 만 원이면 진짜 해자예요 혜자 해자. 아 점점 매워져 오늘의 닭발 맛집! 약간 비린내가 나긴 하지만 그 특유의 비린내를 드실 수 있다면 오케이 가성비 완전 쿨 5점 만점에 3점? 아니다. 3점은 아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한 4점 그럼 오늘은 석세스인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 좋아요와 구독 가기 전에 부탁해요 안녕